귀신을 본적 있어요? 아, 저는 실제로는 본적 없어요. 전 있거든요. <웃음> 어우, 무서워. <웃음> 아니, 진짜로요? 죽을 뻔 했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네. 귀신을 본 적이 몇번 있는데, 한 번은 진짜 네. 죽을 뻔 했었어요. 어떤? 그, 대학교 때였는데요. 네. 대학교. 사람들하고 이제 술을 마신 거죠? 네. 술 마시고 네. 학교 뒤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약수터? 네 그걸 왜 가자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술 먹고 술 기운이 한 이제 한 열댓 명이서 네. 약수터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가는 길에 오른쪽에 이제 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 걸어 올라가는데 진짜로 이렇게 산속 숲길인데 티코가 한데 어? 티코였나 프라이드였나 <웃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웃음> 그게 어떻게 그 차가 거기까지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도 그래 차가 이렇게 딱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이게 산속에 차가 갑자기 애들이랑 근데 서근서근 이제 야 차가 있는데 차가 있는데 고 번뜩이는 생각이 조안에서 네. 남녀가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포복을 해서 <웃음> 기어갔어요. 엄청 좋아 가지고 차까지 다 포복해서 기어가서 음. 이제 창문을 이렇게 슬쩍딱 보는데 차 안에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같은 게이게떠 있는 거 공중에 그게 뭐 도깨비 불이라고 <웃음> 어, 어. 그러는데 그런 게딱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응차 네, 안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 물에 <웃음> 허리까지 허리까지? 네 근데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랬대요. 제가 소리를 지름, 지르면서 그냥 막 뛰더래요. 무작정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말리려고 그리고 강, 강으로 이제 제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와. 그리고 사람들 말리고 네. 그래가지고 허리까지 들어, 들어갔을 때 네. 뒤에서 붙잡았어요. 친구, 친구들이? 어, 그래서 네. 살았대니까? 와... 귀신이 있습니다. 형... 진짜 많이 취하셨구나. 많이 먹었어. <웃음> 많이 먹었어. <많지> <웃음> 많이 시켰구나. 많이 먹었. 근데 <웃음> 네. 원래 많이 먹으면 안안 안 다쳐요. 옷 <웃음> 네, 어, 어... 어중가랑이 먹으면 다치거든 원래 그러니까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네. 하세요 어, 술을 먹을 네. 때 기왕 먹을 거 네, 네. 그냥 음. 죽는 거야 그냥 <웃음> 뭐내 얘기 어딨어 오늘만 사는 거지 아 귀신을 봐서 죽는 네. 게 아니라 네. 술을 많이 먹고 죽을 뻔한 <웃음> 거야 아,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어 센터 네. 네. 보니까 암튼 네. 어. 저는 그때 기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해요 아. 진짜로. 어우 진짜 무섭겠다 근데 아 내가 빼먹은 얘기였다 여기서 어. 더 무서운 얘기있어 그때 같이 있었던 무리 중에 네. 선배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시인이 오는, 어. 오는 걸 내리는 오는 거를 막 이제 안받으려고 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 신기가 있어요. 네. 신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얼마나 무서냐줄이 네. 술을 한잔 먹으면 네. 점을 봐줘요. 네, 지금까지 어. 다 맞았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와, 무슨 취하선처럼 음. 술을 먹으면 어. 음. 어. 점을 점, 봐줘요. 점사를 본다 네. <웃음> 이러면서. 근데 네. 그 사람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약수터로 올라가고 있을 때두 네. 갈래 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쪽 길을 그 선배가 딱 보더니 네. 야 저긴 귀신 나오겠다. 이쪽으로 가자 그랬었는데 네. 다들 이제 술 먹은 길아 귀신 귀신 나와요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진짜 모르게된 거야. 와... 그 형한테. 다 점을 시 점을 좀은데제인생제인으은어으로어떻요속신요 <웃음> <웃음> 아, 일본에 계세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 그분 지금도 그럼 계속 신내림 네 결국 안 받으신 걸로 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 거기 물 음. 많잖아요. 물 아, 그렇죠. 많은데 귀신이 많다고. 네. 그래서 두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음음음. 첫 번째는, 음. 그러니까 춘천에, 제가 처음에 이제 춘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혼자 이제 지낼 텐데, 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춘천에 녹음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 제 작업도 해야 되고, 음음. 그 근처에 있는 앨범 작업들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음음. 녹음실이 없으니까, 네. 이게 작업실 같은 데 이제 구해서 간내 수공업을 해야겠다. 음음.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거하고 그다음 작업할 집을 이제 찾는데 이게 음, 음, 사실 방음 공사하고 이러기엔 음, 비용이 음, 많이 드니까 방음 공사를 안 해도 되는 음, 외곽으로 집을 구한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어 건물 자체는 신축이어서 되게 깨끗하고 좋은데 사실 음, 음, 외곽이니까 음, 아니, 좀 무서워요. 음, 그럴 수 있죠. 그게 또 시골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내에서 이제 사실 뭐 떨어져봐야 몇백 미터 더 떨어진 음, 건데. 그만해도 음. 너무 이제 주변이 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음, 음. 밤이 되면 되게 무서운거죠 음. 그리고 이제 어, 기름보일러고 음, 음. 기름보일러가 진짜 무서웠죠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이제 거기 이사 간지 얼마 안돼서 제가 네. 앨범 작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춘천에 음, 있는 음, 그 로컬 밴드들의 음. 앨범 작업을 막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믹스하고 막 그러던 찰나였는데 네. 아니 물건들이 되게 짜잘한 물건들 있잖아요 없어져 없어지는 거야 연필이 없어지거나 음. 그래갖고 처음에는 음. 제가 그렇게 막 예민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음. 아뭐 어디다 떨겼나? 잃어버렸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는 음. 장비가 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야 아, 나 없어졌다. <웃음> 어, 갑자기 스피커가 없어. <웃음> 지금 TV 나왔어. <웃음> 네. 그래가지고 장비가 이제 되게 짜잘한 부분부터 이제 고장이 좀 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교체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아, 조금 뭐 상황이 좀 이제 바뀌면서 제가 이제 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이제 장비로 다시 이제 세팅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비를 교체를 했는데 어느 날은 그 교체한 장비, 믹서를 샀는데 믹서를 산지 한 1, 2주도 안 돼서 음. 어머, 채널이 하나가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거 초기 불량인데 앨범 작업을 막 하고 있으니까 네. 바로 수리를 할 수는 없고 음. 아, 좀 며칠 버티다가 이거 끝나면 수리를 보내야겠다 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케이블을 이렇게 꽂았는데 음. 케이블 꼬다리가 박살이 나면서 믹서 안에 박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 왜? 근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그게 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그, 어, 그, 왜, 왜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요. 그알수 음, 없이 음, 그래서, 음, 케이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케이블을 뽑을 수도 음, 없고 음. 안에 완전히 박혀서 음, 음. 박살이 났으니까 음, 음. 어, 이거는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음. 또 마침 그날 음. 밤에 이제 손님들이 왔는데 밴드 원들이 왔는데 음. 새로 산 스피커가 한 며칠밖에 안된 새로 산 스피커가 한짝이 안 나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뭐 녹음이랑 작업 다 접고 와나왜 진짜 뭐 재수 없다 음, 그냥 음, 이제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죠 수리점에 음, 갔어요 음. 근데 웬걸 멀쩡해 스피커는 수리점 가자마자 소리 잘 나는데 무슨, 무슨 소리 하냐고 오. 그래서 어 뭐야 스피커는 개, 괜찮은 건가? 믹서도 한번 봐달라 음. 근데 믹서는 그래서 어쨌든 꼬다리가 네. 이렇게 박혀있으니까 어, 이거 분해해서 수리하는데 며칠 걸릴 거다 음, 음. 며칠 기다렸어요 음, 음. 수리가 다 됐다 그래서 딱 갔더니 음. 아니 안에 믹서 안에 이런게 들어있어서 전기 쇼트가 났다 그러서딱 보여주는데 스테이플러 신이 한 이만한게 큰게 대자 있잖아요 오시, 엄청 큰거 그게 믹서 안에 박혀가지고 음. 쇼트가 음, 났다는거예요 쇼트 예. 근데 이게 새로 산 믹서가 그래가지고 믹서를 받아갖고뭐 이게 들어있다고 그러서딱 했는데 머릿속에 딱 스치는게 집에 스테이플러가 없는데 오 소름, <웃음> 오, <웃음> 오, 소름. 집에 스테이플러가 없는데 그래고 이게 어디서 들어간거지 하고 막 그러고 있는거야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춘천 그 주변에 네. 지인 중에 네. 아까 그 형님 말씀하신 음. 것처럼 음. 좀신기가 있고 음. 이런 음. 형님이 또 가까운 음. 관계에 있는 형님이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한번 뭐좀 이상하다 음. 와서 좀 봐줄 음. 수 없겠냐 근데 그 여기 딱 오더니 오자마자 아이고 있네. 어, 근데 이게 귀신들이 음음. 음악을 굉장히 좋아 하고 어, 소리에 맞아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되게 민감하게 응. 반응. 어 그런데 어, 네가 너무 둔해서 음. 반응이 없으니까 더막 장난치는 거라고. 음.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그 귀신이 이렇게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음. 음. 어좀 있어 그래 좀이요? <웃음> 몇명 있다는 복수 거? 아니야? 어복인 거야. 어. 어 그래가지고 그 형이 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랬더니. 너술 어차피 술 자주 먹으니까 음. 술 마실 때 저쪽 베란다 쪽에 음. 막걸리를 한 잔씩 떠가지고 이렇게 음. 놓고 음. 가끔 생각나면 인사를 한번 하고 막걸리 떠놓고 그렇게 해라 <웃음> 누구한테 인사를 해? 어 그냥 어.. 어.. 하, <웃음> <웃음> 어..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러면서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차피 어 우리 식구 됐으니까 <웃음> 어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렇게 하니까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고장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만 귀신은 언제 나와요? 저는 못봤다니까난 <웃음> 귀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웃음>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그런 경험. 귀신과 술로 한잔하시 그걸 못한 잔. 음. 아, 어. 역시 술이면 <웃음> 모든 평화가 다이루어집부터 음. 귀신들은 생명 음. 관리를 좋아한다는 아, <웃음> 어. 장수 <웃음> 어. <웃음> 네. 아, 그다음 이게 또 저희 녹음실 쪽에 괴담들 있잖아요. 아. 저는 녹음실에서도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이대 있지만 원래 네. 한 10년 정도 부천에서 어, 네. 녹음실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어, 녹음실 규모가 꽤 컸어요 60평 네. 정도 됐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중앙에 복도가 길게 있고 네. 이제 옆에 방이 있는 구조였는데 네. 불을 이렇게 다 켜놓는데 저 끝에 네. 화장실 쪽은 네. 그림자가 져서 좀 네. 어두워요 어. 어두워요 근데 네. 새벽에 음. 그때는 이제 믹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시나 됐을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들이 고음에 어. 되게 반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나 네. 뭔가 할 때는 쇳소리 네. 네. 네. 크게 맞아, 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믹스도 제가 기억에 메탈이었네 <웃음> 아씨 <웃음> <웃음> 여러분 메탈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웃음> 귀, 메탈을 좋아하네요 귀신도 네. 허, 어쨌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날따라 또 믹스도 되게 잘 됐어요 아, 어. 그래서 되게 볼륨 올려놓고 네. 신나게, 신나게 네. 작업하고 있었죠 막 신발 때려 제끼고 막 네. 하고 있는데 뭔가 쎄해요 어. 느낌이 네. 그리고 그 60평 규모의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네, 밤에. 네. 이제. 바, 누가 밖에 있는 것 같고. 오. 어 어, 지금도 소름돋는다 어. 누가 밖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그런 기분 들때 있잖아요. 갑자기 네. 무서워지는. 네. 스페이스바딱 누르고 나가봤어요. <웃음> 에, 누가 왔나?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같이 음, 있던 음. 친구들도 있어서 음. 누가 왔나? 그러.. 보는데 저 복도 끝에 네. 뭐가 있어 아 진짜 <웃음> 뭐가 있더라고 뭐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가, 아우 씨 같이 지내던 누구니? 누구 누구니? 이러고 물어봤어요 네. 대답이 없어 아... 대답이 없어 네. 야 거기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60평 정도가 되면 이 복도에서 저쪽 끝까지 네. 이게 중앙으로 이제 통로였는데 꽤 멀어요 네. 근데 계속 대답 다화불안해 네.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전원 내리고 집에 갔잖아 아 그냥? <웃음> 어, 확인 안 하고? 아니 확인할 수가 없지! 네. 계속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데 오 지금만 생각해도 어 그래 헤드 헤드폰 끼고 있었던 거 아니고 <웃음> 아 그런가 <웃음> 네. 헤드폰 끼고 알그 <웃음> 화장실 앞에서 <웃음> 네 화장실 앞에서 어, 술 먹었나 그러니까 <웃음> 아 <웃음> 어,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고 아 저도 춘천에서 계신분적 있어요 제가 군복무를 춘천에서 <웃음> 했거든요 <웃음> 12화학대라고 <웃음> 네. 이제 화학부대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정찰병이라고 음. 이게 웃겨 또 우리 보직이 네. 되게 희소주특기인데 네. 화학찬이딱 떨어지잖아요 네. 아 이런거 해도 돼? 군대얘기? <웃음> 뭐 뭐든 하세요 나는 직업도 이런데 어. 뭐 화학 <웃음> 김튜브 잘 보고 계시죠? <웃음> 그 화학탄이 떨어지면 네. 적군이고 아군이군 다 도망가요 거기서 어 근데 나는 정찰병이라고 했잖아 <웃음> <웃음> 정찰을 하러 거길 기어 들어가야 되는거야 아. 그런 주특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제 뭐 무슨 화학탄입니다 그러고 오. 이제 어? 장렬이 전사하는 아, 전사하고 아니뭐그 교범에는 살아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웃음> <웃음>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 쉽지 않아요. <웃음> 뭐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부대 뒤에서 네. 이제 위병소 말고 뒤쪽 초소에서 네.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네. 아. 그렇게 근무를 쓰면 가을이고 아. 특히 가을이어야 돼요. 나,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 그 다음에 바람 불면 아. 진짜 이렇게 사람 어오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사, 사, 사. 예. 아. 근데 저쪽에서 네. 말 걸면 소리 멈추고 안 어? 그러면 계속 쩌쩍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부사관이나 에, 누가 에, 간부가 에, 이렇게 뭐야 순찰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에. 그걸 한 30분 했네. 멈췄다 왔다 멈췄다, 아, 멈췄다 왔다 예. 말 걸면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삼척 삼척 나중에 공포탄 까가지고 포일 때니까 진짜로 아 어, 공포탄 쏘고 어. 전화하고 이 상황이 완전 발라더고 어. 그래 까가지고 공포탄 쏘고 어. 아무도 없어 근데 30분 동안 <웃음> 그 난리를 폈는데 귀신이 안고를 네. 몰랐구나 안고를 <웃음> 아, 네. 잊었구나 그거 <웃음> 그를 <그걸, 그걸> 놓쳤네 <웃음> 아, 그랬던 걸로 아, 아, 그랬던 걸로 그렇죠 군장병 뭐, 뭐 저... 여러분들 안고 꼭 확인하시고요. 네. 네. 암고라고 <웃음> 이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암호, 암호. 아, 암호를 대는 게 있어요. 네. 아무튼, 저의 뭐 귀신 이야기들은 네. 뭐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 나 근데 되게 많네, 생각해보니까. 그러게요. 어. 아, 마지막으로, 음. 춘천에서 겪었던. 아, 또 춘천이야? 아, 어제 살면서 겪은 가장 네. 소름 돋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뭔데요? 이번엔 귀신 나와. 아, 못 봤다 그랬어요. 아, 네. 네. 전쪽 그쪽으로 좀 두나무들 <웃음> 귀신이 와서. 어. <웃음>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아, <웃음> 어, 근데 이게 공연이었어요. 근데 아 공연이 좀 희한한 공연이었어요. 아그 연출하는 형님이 네. 아, 좀 특이하셔가지고, 음음. 기상천외한 기획을 한 거예요. 어떤 기획인데요? 콘서트를 하는데, 네. 영혼 콘서트다. 어? 그래서, 별른데? 객석을 사람이 안보고 귀신이 보는 공연을 기획한거예요 그게 뭐야 그럼? 그래서 위패를 세워놔요. 뭐..뭐야.. <웃음> 아 그럼 근데, 근데 그러면 그게 네.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사람이 보러 오는게 아니라 영혼이 응. 보러 오는거예요어 그래서 영혼 콘서트인거예요 그럼 돈은 <웃음> 어떻게 받아? <웃음> 제가 그때까지는 그냥 네. 뭐 일용 스텝이어가지고 네. 네. 뭐 그런 정상 관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네. 어쨌든 그런 저 의미를 음. 부여해서. 음. 거의 뭐 음. 행위 예술에 가까운데? 어,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와, 이게 제가 또 투입된 건 심지어 3회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1, 2회에는 이미 해본 거야, 이 사람들이. 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1, 2회 때는 또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3회 때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건, 음. 어차피 저는 음향 스텝이고 막 하니까 보통 이제 공연에 거의 닥쳐서 예, 실제 무슨 뭐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 크게 네. 네. 많이 참여하지는 않고 음음. 마지막에 이제 공연 당일 날이나 그걸 이제 세팅하거나 셋업할 때 이럴 때 많이 제 투입이 되는데 네. 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세팅을 하고 하는데 극장을 이제 한 3일 전부터 이제 셋업을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3일 전부터 하는데 아니 맨날 거기서 공연을 한 달에도 음. 두세 번씩 하는 극장인데 네, 네, 네, 네. 어 기분이 좀이상한거예요그 공연 음, 준비하면서 음,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게 아니라 음, 음. 다들 막 표정들이 다써어있어 맛이 가있어 어. 그리고 그리고 매일 같이 보는 부대 끼는 단원들이고 음, 다 너무 친한 단원들인데 음. 어 표정들도 막 어디 하나 나사 풀린 것 같고 음, 막 그래요 음. 어 3일 내내 공기가 막 엄청 무거워 음, 그러, 음. 그러다가 저희가 공연이 이틀인데, 음. 하루는 위패드를 모셔놓고 하고, 음. 하루는 실제 관객들이 이제 오세요. 음.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전날에 음. 뭐 살풀이, 뭐 굿, 음. 이런 느낌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위패드를 모셔놓고 공연을 음. 이렇게 하는데, 그 극장에서 진짜 수, 수백 번을 노래했던 음. 가수들이, 음. 그리고 리허설도 몇 번을 돌렸는데, 음. 공연 딱 시작하자마자 나와서 2절까지 노래를 못해. 일절 네, 하다가 울음이 막펑 터져가지고 무대에서 막 엉엉 어, 어, 응. 계속 울어 계속 그리고 혼자만 우는 게 아니라 팀이 바뀌잖아요 네. 계속 울어 계속 릴레이로, 릴레이로. 어. 그래서 진짜 완창하는 게막 드물 정도로 응. 그러다 이제 막 마지막 곡이 됐어요 네. 그 우리도 다막 조명 스테막 저희 음향 스테막 음. 그래서 와 다들 막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음, 막 공연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음, 마지막 곡이 와가지고 음, 기타 올렸는데 이렇게 여 가수가 음, 혼자 나와가지고 통 기타 음, 치면서 음, 노래를 딱 하는 마지막 장면인데 음, 어 기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고 근데 기타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 소리는 확성이 돼서 마이크로 이렇게 딱쩌렁쩌렁하게올리고 음, 음, 기타가 안 나오는데 되게 멀리서 어쨌든 음, 생 소리는 나잖아요. 음, 그, 게 기분이 되게 묘하게 들리는 거야. 음. 그래서 1절이 딱 끝났는데 2절 때부터 기타 소리가 다시 났어. 음.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타이밍 음. 음. 맞춰서. 어, 어, 올린 것처럼 음. 기타 소리가 딱 음. 나기 시작하면서 음. 분위기가 이렇게 하고 딱 끝났어요. 뒷정리를 하러 이제 딱 음. 가는데 기타에 잭이 안 꽂혀 있는 거야. 음. 오! 진짜? 어! 진짜? 스탭들한테 물어봤는데. 야 이거 누가 뺐어? 그래. 너 방송용 아니야? 진짜로? 아니 아니야 진짜로 대박 와그렇고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공연을 이제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해요 음, 음. 그럼 이제 그 공연을 그 위패 모신 날 음, 음. 앞뒤로 이제 무당이 있어요 음. 그래서 무당이 자 와서 공연 잘 보고 어 음. 즐기, 즐기고 가십쇼 라고 이렇게 해서 음. 모시고 오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잘들 가십쇼 라고 음, 음. 이렇게 해서 굿을 간이로 살짝 음, 음, 음. 하는데 그 위패 모신 그 위패들이 음. 전부 이제 단원들, 스태들이 음. 보여드리고 싶은 돌아가신 음. 분들의 음. 위패를 이렇게 모셔 놓는 거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 무당하는 형님이 음. 가서 한 명씩 가서 음. 위패 한 분씩 가서 음. 자 누구네 할머니 오셨다 그러면은 음. 받아서 말씀을 음. 전달해 주시는 음.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음. 저희 돌아가신 이제 외할머니랑 외삼촌 음. 이렇게 모셔 놓고 했는데 음. 외할머니, 어, 너네 승한이네 외할머니 음, 오셨다 라고 음. 딱 하고 말씀 딱 하시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살아생전 음. 이렇게 흥이 되게 많으신 분이셨는데 음, 음. 술 한잔 드시면 이렇게 부르시던 음, 음. 노래를 아그 노래를? 어. <웃음> 대박 <웃음> 노래를 하시는 거야, 부당이 그러면서 근데 아유, 그 노래야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공연 잘 보고 갔다 음. 그러다 가시고 그다음 외삼촌 음. 오셨다 그러는데 음. 외삼촌이 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셨거든요 근데 아이고 외삼촌 오셨는데 어좀 따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까이 갔더니 저기 배고프시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울음이 빵 터졌는데 외삼촌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어머니가 지키셨는데 누나 나 배고파 했거든요 쎄생 물어보지, 롯도봄 <웃음> 삼촌! 삼촌! 삼촌! 대접하세요 삼촌! 대접하세요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아유 아, 물어보지 그랬어 그걸 놓쳐가지고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우리가 아, 미안해, 어. 그름 내가 끊었다 아니아니요 어. <웃음> 지금 되게 후회되고 있어요 <웃음> 원래 또 저희 음. 일하는 이렇게 녹음실이나 공연장 음, 이런데 음. 항상 이렇게 귀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귀신 네. 보면 대박 난다고 아, 하는 얘기도 있죠 네, 네. 근데 왜 귀신 본것도 있는데 대박이 안 <웃음> 났을까요?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음. 실제로 보진 못했으니까 아, <웃음> 네, 실제로 보지 못하고 음. 뭐 듣거나 이런 적은 좀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갑자기 막 헤드폰 쓰고 음, 새벽에 음, 같이 막 있는데 음, 음. 막 부스에서 음, 음. 갑자기 무슨 얘기 소리가 음, 들린다거나 음. 막 그런 적은 몇번 있는데 음. 실제로 이렇게 막 마주치거나 음, 음.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삼초자 <웃음> 오늘 방송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구요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무서우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요? 빅스 수정 13번째 <웃음> 듣기만 해도 이게 암 걸린 것 같은 <웃음> 느낌인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아, 이거는 뭐 재앙에 가까운데 열세 번째를 안 끝나 그거는.